좋아. 나이스 샷. 오 나이스. 오. 좋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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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우샤! 우와! 소리 나! 야, 야! 야기 아. 와, 좋다! 와! 소리 좋 나이스! 소리 좋고. 오! 오! 아! 야, 이원을다 봐! 굿 <목소리> 야왜다일로 가는 거야? <목소리> 우샤. 우 오! 잘하네. 어떻게 한 거고? 까기도. 어, 좋다. <목소리> 아, 역세권 <역시 목소리> 와. 우샤! <오>, 우샤! <목소리> 야 역시 막 남편 파이팅이 최고네. 야 진짜 딱 고자리 그 이쁜 자리 같네. 와 완벽하다. 와 어이구. 근데 또 자존심 못. 응. 비거리 아니까 그래 남자는 비거리지 그렇죠. 아. 오케이 오케이